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단기 노무 제공자와 일반 노무 제공자 비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단기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노무 제공자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신고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냐 아니면 1개월 이상이냐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제공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월 15일까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노무제공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2월 15일까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나 장비의 경우에 대부분 1개월 미만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기 노무제공자와 일반 노무제공자 비교를 살펴보았습니다.